지금 김포공항에서 출발 직전입니다. 오늘 잘 다녀오겠습니다. 안녕. 이름이 뭐야 이게? 여기에 지금 왔는데요.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라면집이 맨날 맛있게 먹어서 똑같을 줄 알고 왔는데 진짜 고판이 오조개 맛있어요. 맛이. 뭐가 되지?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라면집은 냉물. 여긴 진짜 동고추 느낌 나수는데 아, 아 충격이야. 진짜 맛있네. 아, 충격이 진짜 어야 형, 내가 려 다들 먹게 바빠 네 숙소에서 체크아웃 하고 지금 밥 먹고 기타 수리가으러 가고 있습니다 체크아웃이 아니라 체크인이거든요 아, 체크인이거든요 음, 하여간 뭐 어쨌건 먹으 가고 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게 뭐야? 그란디 정글 그란디 정글? 와, 악기 진짜 많다 우리가 일본에서 큰 악기 전문점인데 우리나라 악기 전문점은 좀 되게 좀 악기가 제한적인 것 같은데. 보통 낙원상가에서 좀, 좀 많이 허가는 그런 것 같아요. 그것도 것 있고, 모델들도 좀 제한적인데, 여기 음. 막저 밖에도 모델들이 있는데 음, 되게 음. 특이한 게 많아요. 한국에 없는 거. 되게 특이한 분들의 취향까지 맡길 수 있는 그런 기타가 되게 많아서 음. 좋은, 음. 좋은 것 같아요. 이런 것도 있고. 되게 한 악기점에서 다양한 종류의 악기를 볼수 있는 것 같아. 요 다양한 컨셉의 악기. 야, 써봐, 써. 봤어. 아. 오늘 음, 지금 파워 파워레코딩 응, 음. 그치 여기서 레코딩 전문 장비만 파는 곳인데. 전문 장면 파는 게 아니라, 이렇게 보면 전문 수학들이 진짜 많아요. BFD라는 그 드럼에 관한, 퍼커샷에 관한 DAW에 관한 것만도 지 DVD가 이만큼 있고, 로직이나 뭐, 프론트 관련, 미디 관련 소스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잘 나와 있어요. 내용, 내용도 되게 알차고. 이런 게 이제, 시간 지나면 또 한국에 보양해서도 들어오는 거겠죠, 그죠? 근데 이제 이런 거 보면, 는 일본어 빨리 배워 그냥 바로 그대로 막 읽고 싶은데 오 이펙터 회로도 이런 것도 있고 그니까 어. 진짜 섬세하다 타형이런 거. 야 나와. 장난 아닌데? 우와 야. 일본에 와서 공부 많이 좋은 공부 많이 하는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야 이런 게 있구나 책 쓴다고 나도 나름인데 취해도 못끼네 자 이거 이 정도 보고 다음은 앰프 스테이션이라고 이제 앰프만 있는 곳이 있어요 또 거기는, 그래서 거기로 가봅시다. 자, 여기가 지금 앰프 스테이션인데 정말 처음, 처음 본 이펙터와 앰프가 진짜 많아요. 여기가 지금 바이어스라는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디스털전 모듈레이션 딜레이 이렇게 페달려고 따로 나오는 것도 저 처음 봤고. 이펙트도 여기 진짜 많아요 앰프 같은 것도 우리나라 보기 힘든 엔게일이나 고그너 디젤 매사보기 다 있어요 제 뒤, 뒤쪽에 아 진짜 천국이다 여기 음악이 있는데 천국 같아요 여기서 뭐한 1년만 살면 못 내는 톤이 없을 것 같지 진짜 좋다 이거 써봤는데 이거 써보고 이것도 저거였나? 뭐, 썩은 것 같은데. GT차? 어, 저거것 같아. 아니, 야 이거, 이거, 이거, 100, 100, 100. 100, 100. 어, 이거, 이거. 이렇게 만질 100, 수 있게 되어있어요, 지금. 이게 다, 터치. 뭐, 전원이 다 켜있어갖고, 네. 만질 수 있어요, 이렇게. 터치감도 되게 좋고, 이래쓰는구나 터치감 장난 아닌데? 진짜 편하다, 이거. 일단 이게 헬릭스잖아, 음. 톤 조금 안 좋아도 너무 편하다. 이거 쓸것 같아, 나라는. 장난 아니다 직관성이 되는 거. 드랑그의 다이가 어빨 빨간 면수. 어 빨간 면 응. 어, 응. 그리고 아마 매주 응.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. 이거, 응. 이거 응. 유고 유고 공원 뭐 오리 놓은 거 생긴 거? 미치고. 다시 다시. 어지러워. 제대로 해야지. 이게 어제 아, 저는 아, 처음에. 로빈이니하고 코아 형이 일본, 일본에서 <웃음>